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음 제가 그동안에 리뷰를 했던 이런 컨텐츠와는 뭐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른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요겁니다 예어 지금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권총 그리고 이렇게 어, 그 토미건 이라고 하는 이런 총도 있죠 네. 지금 어, 이 전체 화면에 다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막 쌓았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리뷰를 하려고 하는 제품은 바로 이 다트존 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하고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 일단 제가 오늘부터 좀 시리즈 형태로 여러분들께 제품을 리뷰를 하고 실제 이 제품을 가지고 뭐 제가 음, 서바이벌 게임을 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컨텐츠에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것은 이딱 보시면 멋지게 생겼죠. 바로 캐들린 건 머신건이라고 하는 이 다트를 쏘는 그 장난감입니다 왕구가 되겠죠 왕구 우리가 우리가 제가 주로 이제 리뷰를 했던 거는 뭐 에어소프트건이 되겠는데 일단 이것도 좀 내릴게요 예 네, 그리고 뭐 요런 그 스폰지 볼이 발산되는 이런 권총류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기대가 되는 제품이에요 바로 이다트존의그 넥서스 프로라는 이 AR 계열의 그 너프건이죠 이 제품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어 시작하는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그 넥서스 프로를 첫 번째 개봉을 하고 간단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음 어쨌든, 어쨌든 이제 이 제가 에어소프트건이 아닌 이렇게 에그 왕구, 우리 성인용 제품이 아닌 이런 그 청소년들이나 어 아동들이 가지고 노는 왕구류를 리뷰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어 국내에서 소노공이라는 왕구를 수입해서 팔고 제조해서 파는 회사에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의뢰를 주셨어요. 이 제품이 7월 1일부터 정식 수입이 돼서 국내 독점으로 판매를 하는데 리뷰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아주 좋아한다고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뭐 다트존이라고 해서 그, 저는 너프건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트존이라고 미국에서 거의 너프건과 뭐 쌍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인기가 있다고 라 해요. 그래서 손오공이라는 회사에서 다트존 너프건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리뷰를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흔쾌히 받았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음, 뭐, 제가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에어소프트 유튜버한테 이런 걸 의뢰해 주시는 것도 좀 의아해 했지만, 뭐, <웃음> 뭐, 장난감, 다트존의 이 다트건을 뭐, 한, 한두 자루 정도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어, 지금 현재 제가 받은 그, 제품 수는 총 11가지 총기를 받았고요 장난감 총기를 오늘 또 문자가 왔어요 다트존에서 뭔가 또 오는 것 같아요 택배가 오늘 뭐한 8시 7, 8시쯤 도착한다 라고 뭐 CJ 택배에서 문자가 왔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제품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손호공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리뷰를 받으면서 저도 자료를 조금 찾아 봤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알게 됐어요 그 우리가 이 스폰지 형태의 이그 총알을 발사하는 제품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너프건이 있겠죠 바로 미국의 해즈브로 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너프건 이고요 이 제품은 프라임 타임이라는 회사가 월마트와 손을 잡고 판매를 하고 있는 다트존 이라는 브랜드 명칭입니다 그래서 뭐 다트존 이라는 브랜드의 지금 제가 갖고 앞에 나와 있는 송은 넥서스 프로 라는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품을 간략하게 개봉을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일단 박스는 이런식으로 어 앞면 뒷면 뒷면에는 이 제품에 대한 여러가지 구성품에 대한 내용물들이 있고요 어 앞쪽에는 이 전체적인 표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옆면에는 그래도 이렇게 그 제품의 이 로고라든지 다트존 맥스라든지 이런 이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는 뭐 정식 수입 그리고 어 다른 다트존 제품들하고는 특이하게 여기는 이렇게 완전 밀봉이 되어 있는 형태로 박스가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박스를 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포장물이 보이게 됩니다. 본체와 그 탄창이 한 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특이한 점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스펀지 이, 그, 이, 이 모양의 이 총알을 어, 발사하는 방식이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하프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가 있고 탄창 역시 큰 사이즈 탄창과 작은 사이즈 탄창 작은 사이즈 탄창을 장착하기 위한 아답터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제가 흔히 많이 리뷰해서 나오던 AR 계열의 그 M4 타입, M4 타입의 스톡, 그리고, 어, 탄젠트 방식의 이가늠쇠 가늠자가 되겠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고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명칭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뭐 상세한 명칭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번 제가, 어, 가위를 가져와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완료했습니다 어, 구성품은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종이 한 장짜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이게 매뉴얼도 한글이 있는 매뉴얼이 있고 또 한글이 없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모든 매뉴얼이 다 한글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굳이 매뉴얼을 안 보더라도 조립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그, 이 다트존에 사용되는 이 총알 총알이 그, 하프 타입 총알 12발과, 하프 타입 총알 12발과, 그, 풀사이트 타입의 총알 12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이한 점은 기존의 너프건을 사용하시던 유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이 총알이 너프건 총알이라든지 그, 중재, 뭐, 카피 제품의 총알과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손오공에서 어, 여분의 총알도 한 상자 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총알로 테스트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은 어제 채널을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에어소프트건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스톡 스톡은 여기에 꽂게끔 되어 있고요 뒤쪽에 어 이쪽에 있는 레버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몇 단까지 되는지 한번 볼게요. 1단, 2단, 3단, 3단, 3단, 3단까지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집을 하고 이 탄젠트 방식의 가늠자는 뒤쪽에서 이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뒤에서 눌러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이거를 강하게 이렇게 올리면은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이 부분은 좀 견고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어느 정도 이게 잘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잘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또 나사가 있으니까 나사를 좀 조아 주시든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 딱딱합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딱딱 내려가는 방식이 한데 잘못하면 은 이게 부러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세우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힘으로 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딱딱 세우는 게 정말 부러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꼭 참고하셔가지고 힘으로 확 세게 제끼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를 잡고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앞부분에 이가늠쇠 가늠자 부분의 앞부분 프론트 사이트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런 식으로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매뉴얼상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요 소염기, 소염기는 앞쪽에 그냥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주면은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립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프 타이, 음, 하프 타이즈 탄창과 어, 풀 사이즈 탄창 두 개가 있다라고 했죠. 풀 사이즈 탄창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탄창을 뽑는 릴리즈 버전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 밑에 있죠? 이 밑에 이 밑에 있는 이거를 이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프 타입의 탄창을 꽂기 위해서는 이 아답터가 필요합니다 이 아답터도 이렇게 방향에 맞게끔 장착을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 주시고 하프 타입의 탄창을 이 아답터에 이렇게 장착을 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프타입 탄창을 뺄 때는 요 뒤에 이 레버를 떼서 빠지고요 이 아답터를 뺄 때는 이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탄창을 딱 꽂고 이걸 누르면은 자유낙하는 안되네요 예 하고 아답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꽂고 빼면은 자유낙하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장전되는 방식은 요 앞에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를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은 장전이 되는 방식이에요. 장전이 되는 방식이고 어 특이한 점은 지금 제가 손가락에 가리키는 이 부분에 그 안전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있으면은 격발이 안되고 안전을 푸시면은 요런 식으로 격발이 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탄속은 그 박스에도 나와 있듯이 그49 메가 mps 속도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5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스폰지 탄환을 쏜다라고 하는데 뭐 국내법에 맞게끔 한다라고 하면 저게 0.5 줄이거든요. 줄로 변경하면은 거의 한 지금 보자 박스에 47 mps의 탄속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줄로 환산하면은 0.4 줄 후반대 정도 될 겁니다. 그 0.5 줄에 가까워. 요 그러니까 국내법에 맞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조정이 되어온 속도가 조정이 되어온 장비라고 해요. 대략 기본적으로 이 제조사에서 이 비비탄 이래 이 총알을 발사를 했을 때대당한 30m 이상은 날아간다고 라 합니다. 그럼 일단 어, 탄창을 한번 채워 봐야죠.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는 유저들은 항상 이 재미 바로 이그 탄을 삽입하는 이 재미가 어, 재밌죠. 그래서 제가 한때 뭐 저도 저희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저희 애들도 이 너프건을 신나게 많이 가져 놀았던 세대이지만 지금은 이미 이제 커버릴 때로 커버려 가지고 이제 크게 이런 총에 흥미를 못 느낍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고 이런 이 사격 스포츠도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지금 오랜만에 또 이렇게 탄피를 꽂고 있으니 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일단 총 12발을 다 장착을 했습니다 12발을 다 장착을 했는데 한발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이 탄창이 지금 어 프로 10이라고 적혀있는 걸로 봐서는 이 12발들이 탄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프 하프 탄창에도 12발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풀사이즈 같은 경우는 발사를 하게 되면 아마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사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프 타입이 오히려 탄속이라든지 뭐 사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이 제품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에어소프트건용 그 탄속기로 탄속을 잴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탄속을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삽입은 다 끝났습니다. 12발. 똑같이 12발을 삽입을 했고, 일단 풀 사이즈의 탄창을 장착을 하고, 한번 격발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생각보다 이게 격발하는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번 격발이 되면은 더 이상 담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쪽 벽을 향해서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이게 트리거가, 우리가 트리거 월이 있다라고 하죠. 이 정도, 이 정도 당겼다가 여기서 한번 딱 했을 때 격발이 됩니다. 예. 네, 이게 생각보다 장전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드네요. 예. 네, 생각보다. 의외로 힘이 듭니다. 그러면은 하프 사이즈 한번 장착을 해서 어 조금 더 박진감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한번 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프 타입 탄환이 훨씬 더센 느낌이에요. 네, 모두 격발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한 발이, 방금, 어, 챔버에 한 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 위험할 뻔 했네요. 예. 그렇고, 어, 지금 작동을 시켜보니까 조금 단점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풀사이즈 탄창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장전을 하고, 이렇게 하고, 바로 쏘면 되는데, 이 하프타입 탄창 같은 경우는, 탄창을, 이거, 아답터를 장착을 하고, 얘를 꼽을 때, 장전발를 뒤로 당긴 상태에서 얘를 꼽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꼽아 주셔야 되고, 요렇게 해서 발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어, 이게 끝까지 탄창이 안 올라가네요. 지금 딱 보니까 그런 식으로 왜냐면은 밀고 당겼을 때이 챔버에 있는 우리 습그 스펀지 탄을 앞으로 당겨 가기 때문에. 꼭그 점은 아마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지금도 탄창을 빼려고 하는데 이 탄창이 안 빠져요. 이때는 장전을 뒤로 하시고 탄창을 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공격발을 시키고 아답터를 제거해 주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야외에서 나가 가지고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장난감이니까 에어소프트 건 나와서 막 길에서 쏘고 있으면 뭐라 하겠지만 지금 제가 집앞 공원에 한번 들고 나가서 한번 공원에서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거리가 사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그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거리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제가 게임에 사용할지 말지 결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나가보시죠 꽉 당겨야 된다 어디 갔노? 모르겠는데. 어, 평을 주소해야 된다. 야, 멀리 나간다. 이번에는 그큰 사이즈 25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봐 주세요. 어, 우쉬. 오. 와, 1개 날아오네. 어, 아야. 모니터 사켓에서 아마 동작을 할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 사격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외에 나가서 격발 테스트를 해봤고, 보신 영상처럼 생각보다 의외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정확하게 줄자로 뭐 거리를 잰건 아니지만, 음, 제 발걸음으로, 어른 발걸음으로, 큰 걸음으로 한 30에서 35 걸음 이상에서 격발을 했을 때, 그이 작은 그 하프 타입의 총알 같은 경우는 일단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일단 제키를 훨씬 뛰어넘게끔 이렇게 뒤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요풀 사이즈의 총알 같은 경우는 대략한 제가 생각했을 때 거리는 한 25m 정도, 30m 좀안 되는 것 같고 25m 거리에서 제 얼굴을 향해서 날아오는 게 보일 정도였으니까 여기 살짝 스치면서 한대 맞기는 했지만 아무튼 사거리는 충분히 우리 이그 다트존을 다트건을 가지고 다트존의이 제품 그 너프건 같은 형태의 이 제품을 가지고 뭐뭐 뭐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게임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비비탄대데비비탄대데이 다트존 제품을 가지고 하면은 당연히 밀리겠지만 다트존들의 메이커 제품들끼리의 어, 서바이벌 게임이 이루어진다고 라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컨텐츠가 음,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만간 기회가 된다고 라 하면은 이 협찬을 받았던 이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 서바이벌 팀원들과 함께 2대2나 3대3의 게임을 한번 즐겨보는 요런 그 이벤트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이다트존의 넥서스 프로라는 이 너프건 형태의 이 장난감 총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음, 이런 어, 형태의 권총들도 존재를 합니다 권총들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발사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될때 한번 뭐 상세하게 같이 리뷰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발짜리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리뷰를 할수 있는 이 제품을 협찬해 주신 손오공 관계자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고 앞으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다트존 제품들 뭐 넥서스 프로라든지 조금 전에 영상 초반에 보여 드렸던 그 머신건 있죠 이런 것들은 배터리를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한 이 넥서스 프로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난감 총이나 이런 너프건 관련 이런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이 영상의 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께 그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음 전달을 해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감은 있고 저도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지만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지만 음 조금 부족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주로 어,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에어소프트건을 리뷰를 하다가 이렇게 좀 뭔가 색다른 이런 제품들도 리뷰를 하게 돼서 저한테도 상당히 재밌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어,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항상 고글을 착용을 하시고 가지고 노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